저는 오늘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이유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불합리한 대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불합리한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싶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 인두껍을 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아동학대를 할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무지 당신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동학대를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입니다. 저의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되는 원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학대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도와줄 혹은 자신이 당하는 게 학대라는 걸 일러줄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학대는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실 아이가 학대의 피해를 덜 당하려면 주변에서 그것이 학대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변이 다 학대를 하는 부모의 편이거나 방관자이거나 학대 사실을 모른다면 아이는 결코 구출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돈의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목숨의 담보로 일터로 나가고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며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식에게 베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오만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가 학대를 더 당하기 쉬운 이유는 가난한 가정의 부모가 돈을 버는 게더 어렵고 그만큼 거기서 돈을 버는데 오는 스트레스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한 옹졸한 심리가 아이를 더 학대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적 부모는 자신이 아이에게 돈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사실 핏줄 관계에서부터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미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어린 상황인데 바로 이 경제적 문제가 큰 집일수록 돈을 벌어오는 부모는 갑이 되고 부모의 돈을 받아 쓰는 자식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식이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오히려 자신이 자식에게 돈을 준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시키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식에게 100원을 쓰면서 자신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쓰는 부모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자식이 돈을 벌었을 때는 400원에서 500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라고 자식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일찌감치 경제적 독립을 했을 때는 비인간적인 학대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못난 부모일수록 자식이 해주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약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립과 돈만이 아동학대의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학대를 더 부추긴다고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사랑이 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더 무조건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고 부모가 태양이며 부모에 대한 사랑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웃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나르시스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부모를 향한 아이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처음 아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부모가 자신을 학대해도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자신을 때린 학대자가 자신에게 화나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맞고 나서도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기까지 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혹은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학대자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기분을 살핍니다 선을 긋기는 커녕 거부하기는 커녕 자신을 학대자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학대자의 거만한 태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학대자는 자신이 학대했음에도 자신에게 사랑받으려는 아이를 보고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느끼고 거만한 자아를 갖고서 더욱더 확대합니다. 그러다 이 확대받은 아이도 지치고 점차 아이는 성격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아이는 학대하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안색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학대자는 여기에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합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는데도 매달리던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에 그때 문제를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보다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자는 학대를 했는데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아이의 태도에 집의 욕구를 충족했던 것인데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그 집의 욕구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학대자는 거기에 분노하여 상실된 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를 이전보다 더 크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학대의 상황을 단순히 양육자와 아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손절, 손절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수정을 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손절을 외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상이라는 게 처음에 맺어진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 호구로 인식된 인간관계는 뒤늦게 당신이 선을 그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절을 하지 못했던 당신이 어렵게 어렵게 고심해서 진짜 고민해서 단한 번에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거절을 한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힘들게 거절을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어렵게 거절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거절 안 하던 인간이 반항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손절이 있을지언정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당신이 그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절절 매고 순정적이었던 것을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고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고 당신이 그 관계를 수정하려 할때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때 비뚤어진 사람은 그 어떤 때보다 당신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맺고부터 그 처음 기간입니다. 처음에 상대를 너무 좋아하거나 호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거절을 못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호감과 호의를 너무 드러내면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권력자가 되고 그 권력을 당신에게 휘두르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편해하면 상대는 뒤늦게 반성을 하기보다 당신을 괴롭히려 드는 것입니다. 그 지배 욕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죠. 그러니 정말 당신이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냉정과 이성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상대와 관계를 맺고 실수든 보이든 상대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을 때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를 어색해하게 하기 싫어서 참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이 살짝 고민하고 몇 초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심사숙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손절보다 수정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학대자의 관계에 접어들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으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나르시스즘과 소시오패스즘이 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상대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그곳을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상대의 폭력은 종처럼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작이 처음이,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상대의 폭력과 권위와 지배 욕구를 켜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는 상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